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이티다, 마에 아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 태리야, 이따가 밥 먹고 처음으로 먹는 과일 먹어볼래? 홍시. 홍시. 냉동 감이 감을 어 감을 얼렸던 거거든. 감을 엄청 익힌 다음에 얼린 거. 홍시 먹어볼래? 장태리, 장태리, 장태리, 태리야. 밥왜안 먹어? 아 먹어야 되냐 알았어 다 먹어야 되겠야 잡고 먹어도 돼 테리야 잡고 아, 먹어봐 설날이니까 그렇구나? 어? 설날 곧 돼서 그렇구나? 지금 무슨 날이야? 어? 오늘? 아 설날 다 돼가긴 해 근데 그래서한건 아니고 혜리테리 한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오늘 아, 먹어갓좀 있어 있어? 간 먹어본 적 있어 꽃가만 안 먹어봤잖아 홍신이 안 먹어봤잖아 오, 무슨 맛인지. 해리가 먼저 먹어봐, 한 번. 아니, 맛있다. 허! 아니, 배워 무서 우와. 음, 음. 음, 음. 뭐, 뭐 있는 있는 응? 안 나지 않아? 안나 잘했다. 안 나지 아안 나지 않아? 안 나지 않아? 안 나지 않아? 안 나지 않아? 안나안 나지 않리나안 먹어 봤나 아니 이런 거 엄마가 산 적이 없는데 할머니 집에서 먹었구나. 할머니 집에서 아니 유치원에서 먹었는데. 아 유치원에 이게 나갔었어? 어. 아 간식이 없어. 안은 깡달은... 우와. 아, 껍질 먹었데 먹으면 안 돼? 아니 껍질 먹어도 되는데. 껍질 먹네. 껍질이 맛있어? 야, 역시 안 약간 안 껍질 말해. 파다. 치킨도 껍질만 먹고. 음. 음, 설렜때 먹으면 기분이 나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, 엄마 응. 잠깐만 근데 아빠가 미리 꾸렁님 더 먹으라고 지먹 했는데 어 맞아 맞아 엄마 그거 줘? 어빅 와다다 혜영씨가 한번 먹어보자 아나 먼저 어해리 먼저? 나도 먼저 <웃음> 근데 이거 먹어본 적 있어? 해리 먹되는거같 어떻게 먹었어? 누가 더나 줬어? 아 내가 응분돌이반에서 응. 먹은 적 있어 그래? 어! 선생님이 어, 줬었어 선생님이 주셨어 이거를? 어! 이런 거 어. 선생님이 주셨다고? 어아 <웃음> 그래? 신기하네 그래바에다가쑥 넣어봐 쑥 넣고 씹어봐 응. 음. 한번 먹어볼래? 어 맛이 어떨 것 같아? 음 많이 음, 맛이음 좋아. 좋을 것 같아? 어 알았어. 핑크네. 핑크야? 응. 다 넣어. 어머 <웃음> 아 뒤려요 들려요, 들려요. 오, 뭐야? 다 먹었어. 뭐야 뭐야? 어? 다다친 건데? 어. 다쳤어. 몸이 거나 탈풀은 여기다 저거 볼래. 테리야 이거 표정 따라 할수 있겠어? 응. 어. 해 봐. 어, 표정 따라 해 봐. 뭐? 하나, 둘, 셋. 눈더 동그랗게 떠야 되는데? 어? 어네눈더 크게. 눈이 눈이 어, 눈이 또... 어, 잡았네? <웃음> <그리고> 다 잡아갔네. 그리고 사탕까지. 응. 엄마야. 아주. 아니 고 먹이면 안돼. 어. 이거 구독자분한테 드리는 거야. 맞아. 엄마 따로 줄게 또또 또 줄게. 응, 응, 응. 어 아주 알았어 그러면 원래 테리 꺼 하나씩 좀더 넣어드리자. <웃음> 하나만이다. 알았어, 따가줄게, 따줄게. 알기고 따줄게. 알았어, 따준다고. 따준다고 안 더. 그래도 어차피 어렸을 때 이게 더 맛있었잖아. 음. 맛이 딸기 맛. 딸기 맛이야? 응. 맞아요. 딸기맛. 딸기맛이야? 응. 응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늘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? 도와하지빵 음, 갈거야! 부 엄마가 줄거야! 바이리야 <웃음> <Bye bye. 웃음> 맛있어? 테리야 음. 잠깐만! 다 먹었지? 엄마가 치워줄게! 안 나, 안 엄마! 엄마가 한입만 먹어볼까? 이리와. 혜리야, 맛있어? 다 먹었지? 엄마가 치울게 <웃음> 다 먹은 줄 알았지? 혜리야, 다 먹었지? 엄마가 치워줄게 <웃음> 엄마가 치워줄게 哈哈 <laughs>